세부적인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좋으시고요. 1세대 실손보험은요, 표준화 이전, 정말 말하는 구실손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실손을 완전 구실손이라고 얘기하고요. 2009년 9월 이전 상품은 갱신주기가 5년이고요. 어,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100% 비용을 전부 보장했습니다. 2세대 실비부터를 저희가 표준화 실손이라고 부르고요. 표준화 실손은 총 3번의 표준화를 거쳤습니다. 2009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판매된 이 상품들 그리고 이 상품은 어, 첫에는 5년 갱신까지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갱신 1차 갱신 이후에는 3년 갱신으로 그래서 전부 다갱신주기가 3년, 급여와 비급여는 90%였습니다. 이 당시에 판매한 생명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손이 80% 보장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상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때의 상품을 표준화 1차 버전이라고 얘기하고요.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이때의 핵심은 15년 재가입, 1년 갱신 상품으로 변경됐다는 점입니다. 이때의 실손을 표준화 2차 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 갱신주의가 1년으로 변경되었고 급여는 90에서 비급여는 80으로 선택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표준화 3세대라고 부릅니다. 2017년 4월부터 앞으로 내년 7월까지 판매되는 실손보험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부르는 3세대 실비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여기서의 핵심은 3대 비급여 중에서 손해율이 가장 높은 MRI와 도수치료, 주사치료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자기 부담금을 최대 30%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이 선택형 특약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도 있게끔 만들어놨죠. 또 하나의 베피핏을준 거는요, 2년간 보험금 청구가 없을 시에는 10%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목하셔야 될 4세대 실비보험은 내년 7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실비보험의 가입자 중 70% 이상이 1년 내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고 25% 이상이 대략 1년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100만원 미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습니다. 나머지 한 1.8% 정도가 어, 150만원 이상 보험료 많게는 1 0 0 0만원 정말 0.005% 정도는 5천만원까지도 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분들의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험료의 차등제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보험금 연감 수령에 액 따라서요. 5등급으로 차등 할인 또는 할증 제도가 진행되면서요. 1등급의 경우는 5%씩 할인 그리고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4등급은 200%, 5등급은 300%까지 최대 대배까지 보험료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어, 이 할인제도는요. 앞서 3세대에 있었던 2년 연속 미청구시 할인 10% 추가 할인과 어,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도 유의해 볼만합니다. 또 하나 기존의 15년 재가입 조건에서 5년 재가입 조건으로 변경됩니다. 자기부담금이 강화되면서 급여는 20%로, 비급여는 30%, 또한 공제금액도 상향조정됩니다. 다만, 암 심장질환 진단자와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판정자 등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부분이겠죠 의료 쇼핑을 맡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은 본연구소의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